안녕하세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살까요? 돈이 없어서 직장관계로 자녀교육을 위해서 등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내 집을 살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돈이나 직장문제 자녀교육 등을 모두 다 해결하며 내집 그것도 단독주택 그것도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아니 실제로 이렇게 지은 사람의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축 전문가로서 실제 이분의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이야기이므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들 이라는 이야기로 이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p c 로 그는 처가와 같이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가사리는 아닙니다 p c 가 처가와 같이 집을 지어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처가에 가까이 살면 좋다는데 아마 과히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PC 부모 형지만 빼고 말이죠 PC 입장에서는 처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손에 날딘 전혀 없으니까요 그 옛날이야 겉불이 서말이 없어서 처가사를하였는지 모르지만 요즘 사이들이야 어디 그런 처지겠습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상부상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격 아니겠습니까? 이 맞벌이를 하는 PC 입장에서는 장모님이나 처제 등 처가 식구들의 살림도 도와주고 아이들까지 보살피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요 꿩도 먹고 여러 개의 알까지 먹는 셈이죠 집도 생겼죠 살림에도 보탬이 되죠 아이들도 돌봐주지요 거기다가 장모님 사랑까지 받지, 좌우당간에 처가와 살면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하나도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또, 처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손자와 함께 생활하니 적적함을 덜어서 좋고, 직장 생활하는 딸을 도와줘서 좋고, 아들도 없는 처지에 피씨와 같이 든든하고 싹싹한 아들까지 생겼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 p c 가 집을 짓게된 사연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p c 가 같이 집을 지어 살기 전에는 따로 살았습니다 PC 부부가 처가 아파트 근처에 살았던 것인데 그때도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살았죠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장모님에게 맡기고 퇴근하는 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장모님이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림까지도 도와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일이 생겼는데 당시 PC 부부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이 폭등해버린 것입니다. 무려 억대 이상이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뭐 대출도 생각해봤지만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큰 문제는 2년마다 튀어오르는 전세금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어찌어찌해서 해결한다지만 2년마다 이런 전세전정을 치를 수는 없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지경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아파트를 살 형편도 못되었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출퇴근할 때마다 치르는 아이들의 공수작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출근시간에 아이들을 깨우고 들쳐 업고 와야 하는 딸이나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우려되는 손자들을 보는 장모 등 모두가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세전쟁에 아이들의 공수작전까지 양가가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 밥상이 바로 피씨가 처가와 합하여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쌍방간에 의기투합하게 된 것은 처가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도 엄청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씨의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전세금으로 양가가 공경에 처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작전 계획을 잘 수립했습니다 은근슬쩍 친정 식구들에게 정보를 흘려본 것이죠 이런저런 사정상 남편 공략에는 염려를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친정 쪽의 비용 부담도 걱정이 된 탓인 것인데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는 p c 는 그런 아내의 작전에 못 이기는 척 참여하기만 했는데 오히려 장모님은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고 결국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화장실과 처관는 뭘수록 좋다고 자 어느 날 이런 PC 부부가 건축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설계란 많은 생각과 과정이 필요한데 우선 집을 짓고자 하는 목적과 가족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특성 취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건축주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때로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건축주의 특성에 맞는 주택 설계를 할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바로 처가와 같이 사는 집을 짓고 싶은 이 PC 부부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부부는 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직 어린 자녀 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모는 딸 가정과 같이 사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것 같았고, 젊은 부부는 장모에게 어린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있었고, 장모는 손자들과 함께 살면서 외로움을 달랠수 있었다는 점이 서로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며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인데, 바로 처가가 가까우면 좋다는 최신 속담을 실행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처가를 최단거리에 둠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효과는 이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겪었던 층간소음 문제에서도 해방되었는데다가 아이들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마음껏 뜨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른 구조집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도 있고 사위는 처가살이도 아니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값 상승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주택을 추천했는데 바로 차가도 좋고 사이도 좋고 아내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무엇보다 부동산적으로도 좋은 집으로 캥거루 주택을 추천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땅콩 주택과 캥거루 주택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캥거루 주택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분가할 것을 대비한 주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캥거루 새끼가 성장하여 캥거루 엄마로부터 나갔다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듯이 PC 가족이 나간 후에는 그 집을 장모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줘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교 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는 PC의 캥거루 주택 말고도 이러한 듀플렉스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은 꼭 처가와 가까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형제나 가까운 친척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아이들을 맡기거나 서로 돕고 살기에 편한 장점 때문이기도 하고 또60 내지 70평이나 되는 집에 방이 5 내지 7개씩이나 되는큰 집에 혼자 살기보다는 두 가구로 지어서 한 가구는 전세나 월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위에서 설명한 땅콩 주택이나 캥거루 주택에 사는 부부와 같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처가나 부모네 집에 들어와 합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부모네 집으로 들어가는 자녀 부부들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주택이 등장한 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사는 집도 상당수가 있는데 거주 중인 집 외에 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자녀와 살림을 합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남은 돈을 노후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듀플렉스 주택을 지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택의 변화는 바로 처가가 가까우면 좋다는 최근의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건축적인 변화는 처가와 가까이 살아야 하는 세태로 인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건축과 주택의 커다란 변화인 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하고 처가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시대로 화장실과 처가는 뭘엇 좋다는 말은 그 옛날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이 이야기한 셈이죠 또한 이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택이 점점 소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도 4, 50평이나 되는 대형평수가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30평형대 등 중소형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것처럼 주택도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단독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면서 많은 건축주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처음 자기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으로 거실도, 주방도, 방도 모두 크고 넓게 지으려고 들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단독주택들이 지하에서부터 1, 2층에 다락까지 짓다보니 판교 단독주택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60 내지 70평이 보통인데 사실 이렇게 넓은 집은 가족이 3,4명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가구에서 너무나 넓은 것이죠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저는 너무나 큰 집을 짓는 것을 지향하라고 권하는데 물론 입주에서 처음 얼마간이나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랄 때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집에서 한 1,2년 살아본 사람들은 얼마지 않아 지나치게 넓은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유학이나 군대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단출한 식구에 비하여 집이 너무 허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집이 가족에 비해 너무 크면 그 기운에 눌려 가난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요즘과 같이 소가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아파트나 집을 지을 경우 이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은 제가 직접 예전에 이런 집에서 살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 사실 집이 너무 크면 팔때 덩치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캥거루 주택 그러니까 한 가구로 또는 두 가구로 언제든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적인 설계를 한 주택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혹시 집을 짓거나 구하는 경우를 대비한 팁을 드린다면 가족들의 변화에 대비한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주택의 매입이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지구입과 설계, 공사 등 건축과정과 특히 또 중요한 자금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쉽지만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사례는 제가 오늘 제 고객이었던 PC의 경우이지만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결국 자금 문제, 직장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복잡한 서울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으로 시달릴 일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거나 또는 한두 가지를 포기한다면 생활도 부동산적인 장례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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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집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주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을 만들어 줄수 있는 우리 집을 바로 비단 이 PC만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방법을 찾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집을 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PC부부의 나머지 집지기 과정을 설명드리겠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